으이점이이그이라이이이이분이이이이이이다이다다이이이이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으이, 진지 쇽 어.. 쩜쩜쩜 좀, 좀, 응? 좀. 가시죠 좀더 자세한 얘길 듣고 싶습니다 하니가 늘철 있나요? 어... 네.. 가지고는 아빠 한분 아빠 직업은.. 응? 여섯 살때 엄마가 사망 아빠 직업상 학교를 자주 옮겼으며 유모 할머니 손에서 자라 아빠는 사업상 외국에 나가있음 탁그 조그만 몸에서 어떻게 그런 스피드가 나오는 걸까 그 무서운 스피드의 정체는 알수 없어 알수 없는 아이야 아니 키 작은 꼬맹이지만 매력 있는 녀석이야 애 주소가 서민아파트 B 동이라 아니 글쎄 여기가 서민아파트 B 동은 맞는데 못 들어가요 아니 아줌마 왜못 들어간단 말씀이세요 네, 잡성인에게 한두 번 알아? 여기 보세요! 601호에 사는 하은 찾아온 아, 손님이에요 난! 날... 여 뿐이니까 601호란 건 없어요! 별힘없요난 학생을 찾아온 야, 선생님이란 둘러대, 말입니다! 여기 리게 둘러대! 나 주세요! 참... 응? 느낌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목이야... 아고 무거워... 더벅더벅하니 나다! 선생님이야! 음... 쌤 무슨 일이세요? <웃음> 봐요! 사람을 외양만 보고 판단하면 못써야! 캬! 하니 이 녀석! 전망한번 뭐 좋은 곳에 사는구나! 사람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시원하게 내려다보며 살아야 큰 인물이 된단다! 음~~ 부실 부실어 쪼물딱, 뭐름... 쪼물딱 쪼물딱 스르 딱. 팡떡 스르르 하니 너를 야단치거나 뭐 이것저것 채 물으려고 온건 아니다 음... 아이 녀석아! <웃음> 책가방은 가져가야 공부를 하지! <웃음> 하니 모하니?